주신탄생신나 16과 대단어이 시각 bmf의 교주주지 서로 쓰는 장만두로부터 현재의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제 대박의 도전이 실패에 들어갔고 신교의 교주는 곧 건강악화로 교주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그럼 새로운 교주를 선출할 수 없는 신교에서는 12장로 중에서 교주 대행을 선출하게 될 것이고 bmf와 손을 잡은 장만두를 교주 대행에 앉히게 되면 세계 경제는 bmf의 소나기에 들어오게 될 것이었다. 취지소로스는 와인을 한잔하면서 메나탄의 중심부에 있는 고층 건물의 사무실에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대박만 제거하면 모든 세상이 내 손아귀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내가 30년 전 신교의 교주자리에 올랐으면 이 꿈을 더 빨리 실현할 수 있었을 텐데. 소로스는 이런 생각을 하며 전화기를 들었다 장만두 장로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쥐지소로서와 장만두의 계략에 의해 그렇게 대박의 도전을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이제 세계 경제는 BMF의 뜻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며 수십억의 인류가 기나긴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대박은 한참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그때 누군가 대박의 이름을 불렀다. 대박아, 대박아, 정신 차려라 대박은 무거운 눈을 간신히 뜨고 대박의 이름을 부른 사람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한복 차림의 노인이었다. 정시을 가다듬어 다시 보니 그 노인은 다름 아닌 대박의 스승이었다. 내 네, 어찌 여기 이렇게 쓰러져서 시간을 낭비하느냐?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절도가 있으면서 기가 넘치는 스승의 목소리였다. 대박은 무릎을 꿇고 스승에게 흐느끼며 말했다. 스승님, 제가 부족하여 스승님의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도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대박은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방법이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최후의 일각까지 너의 모든 정과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도록 해라. 순간 대박은 비록 장은 종료하였지만 시간의 거래가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눈을 다시 뜨자 스승은 오간대 없고 대박만이 빈거리에 홀로 주저앉아 있었다. 환상을 본 것이었을까? 하지만 스승의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해서 마치 살아서 환생하여 대박을 일깨워준 것 같았다. 대박은 시계를 보았다. 5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이번에 시간에 거래가 가능한 시간이다. 5시 30분에 매수를 하여 6시에 매도를 하여 수익 1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간 외에서는 등락폭이 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거래량도 작아서 한 번에 매수와 매도에서 100만원의 수익을 내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마지막 일가까지라는 스승의 말이 귓전에 맴돌았다. 대박은 가까운 곳에 귀시방을 찾아보았다. 길 건너 2층에 PC방이 하나 눈에 들어왔다. 대박은 PC방에 들어가 HTS를 깔고 공인인증서를 USB에서 PC로 옮긴 후 HTS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온 몸의 길을 집중하여 마지막 거래에서 100만원의 수익을 안겨다 줄 종목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하였다. 종목은 수없이 많지만 이 종목들 중에 외인 비중이 없으면서 한 번의 거래에서 이런 수익을 남겨줄 수 있는 종목이 과연 있을 것인가. 대박은 의심을 버리고 마음속의 모든 갈등과 공포, 욕망을 버리고 대지와 하늘의 기의 흐름을 느껴가기 시작했다. HTS 앞에 앉아있는 대박은 스스로를 시장과 동화시켜 가고 있었다. HTS을 타고 흐르는 수천수만 개의 기의 흐름이 느껴졌다. 더러운 기, 공포의 기, 탐욕의 기, 하나하나가 느껴졌다. 대박은 이러한 수만 개의 기의 흐름 중에 하나를 찾아내는데 성공하였다. 대박은 눈을 번쩍 뜨고 HTS의 종목명과 수량을 입력한 후 매수 버튼을 눌렀다. 현지시각 5시 29분 30초. 이름 전공, 수소에너지 관련 주식으로 주가 조작 혐의로 대표이사가 고소되어 오늘까지 주식은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시간의 한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시간의 한가 2천원, 시장가에 2만 5천주, 5천만원의 주식을 매수하는 주문을 넣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연느대와 같은 아가씨의 기계적 음성이 들려왔다. 시간의 한가에 10만 주가 있었으나 대박이 2만 5천 주를 매수 주문을 넣자 순간적으로 7만 주 정도가 더 거래되며 5시 30분을 맞이하였다. 이제 6시 마지막 시간을 거래해서 2.35% 이상을 상승하면 대박은 도전에 성공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도전에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대박은 2025원에서 2040원 사이에 자신의 물량을 매도하는 주문을 걸어놓았다. 이제 더 이상 hts를 바라보는 것이 의미가 없었다.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bmf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대박은 hts를 삭제하고 관련된 모든 파일도 삭제한 후 휴지통 비우기를 하였다. 그리고 화장실로 가서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발로 밟아 깨뜨려 버렸다. 장만두는 bmf 한국지부장과 함께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대박을 찾아 나섰다. 대박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내의 마을들을 탐색하여 나섰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대박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때 문득 시간을 거래해서 대박이 마지막 시도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장만두는 전화를 들고 소리쳤다. 그 지역의 PC방을 모두 뒤져. 대박의 오피스텔 주변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박이 PC방에 있다면 대박을 찾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여기저기 PC방을 찾아 뛰어다녔다. 대박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입구 쪽에서 두 명의 검은 양복의 사내가 들어온 것을 보았다. 대박은 옆에 있는 학생의 모자를 몰래 들고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다. 화장실에 걸려있는 아직 마르지 않은 외투를 입고 모자를 눌렀었다. 그리고 입구로 향해 걸어갔다. 다행히 사내들은 대박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때 저기요 하는 소리가 들렸다. 계산은 하고 가셔야지요. 대박이 점원을 향해 고개를 돌리면서 두 사내와 대박의 눈이 마주쳤다. 대박은 그대로 뒤로 돌아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다 사내들은 잡아 하며 대박을 쫓아 뛰었다 대박이 pc방을 나서자 길 건너편의 사내들도 대박을 알아보고 대박을 향해 뛰어왔다 대박은 차가 들어 올수 없는 골목길로 달렸다 대박은 스승의 물지게 훈련이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 매일 몇 시간을 산길에서 물동이를 치고 달리는 훈련을 하였으니 그냥 단순한 달리기로는 대박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때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대박을 쫓아왔다. 대박과 오토바이의 간격은 금세 가까워졌으며 오토바이를 탄자네는 쇠사슬을 대박을 향해 휘둘렀다. 헉! 소리가 나며 쇠사슬은 대박의 등을 강타하였고 대박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오토바이는 다시 방향을 돌려 그대로 대박에게 돌진하였다. 위기였다. 하지만 대박은 침착하게 돌멩이를 주워들어 오토바이를 피하며 산의 목덜미를 가격하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는 저만 지나가 쓰러졌다. 대박은 이제 동네에서 벗어나 야산에 들어섰다. 이제 산에서는 누구도 대박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대박은 밤을 세워 산길을 걸었다. 워낙 오랫동안 험한 산의 밤길을 걷는 훈련을 하였던 대박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야산의 산행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제 동쪽 하늘에 여명이 배가 오고 있었다. 대박은 천일화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연락을 취할 수가 없었다. 저녁 7시, 천일화 변호사의 사무실. 천일화는 BMF의 킬러가 대박을 공격한 것과 신교 수호자자들이 희생당한 것. 그리고 대박이 쫓기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여자의 육감으로 내부에 배신자가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화는 대박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대박이 무사한지 너무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DMF의 킬러들이 계속 거리를 활보하며 대박을 찾는 것과 자신을 감시하는 눈길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아직까지는 대박이 부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러는 자신만의 비밀 회선을 통해 대박의 마지막 계좌 상황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박은 이름 전공 2만5천0 0조를 매도 주문을 낸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름 전공의 대표 이사가 주가 조작 혐의로 피소된 상황. 그러나 하늘은 정의의 편이었는가 아니면 대박의 신기가 이런 상황을 예견하였던 것일까. 검찰의 조사가 오늘 끝나게 되어 있고 오늘 저녁 7시에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리 검찰 조사 결과가 무혐의로 결론 날 것을 눈치챈 세력이 있었고 이들이 시간에 6시 거래에서 모든 물량을 매수하여 시간의 상한가를 만들어버린 것이다. 대박은 200여만 원의 수익을 내고 극적으로 도전에 성공한 것이었다. 모진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 주신이 탄생한 것이다. 이제 대박이 무사하기만 하면 대박은 신교의 다음 교주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신교의 교주는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부에서 더러운 음모가 진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비록 병중이기는 하나 그는 세계 경제의 수장이며 영험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신교의 다음 교주가 될 사람을 지켜야 할 사명을 하리라 결심했다. 신교의 12명의 장로는 신교 교주가 서거하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신교의 본부에 모두 모여 있었다. 그리고 신교 교주의 명으로 모든 장로를 한 자리에 모아 비상회의가 소집되었다. 12장로는 무슨 일일까 궁금해하며 회의실에 모여 있었다. 조금 있다가 문이 열리며 신교의 교주가 들어서자 모두들 깜짝 놀랐다. 신교 교주는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침대에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인간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신교 교주의 눈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있었으며 몸에서는 범인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영험한 기가 흐르고 있었다. 내가 장로 회의를 소집하였소. 교주는 작지만 위험이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하였다. 신교 제자 중에 도전에 성공한 제자가 있어 순간 장로들은 웅성거렸으며 장만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 배신자 있어 그것도 이 자리에 신류 교주의 이 한마디에 모두들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교주는 열두 장로 중에 장만두가 배신자라는 것을 방에 들어서면서부터 알 수가 있었다. 모두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오. 교주의 눈은 붉은 불이 붙은 것처럼 타올랐으며 다른 모든 장로는 교주를 바라볼 수 있었지만 장만두는 교주를 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장만두가 교주의 눈을 바라보자 가슴에 타는 듯한 통증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장만두는 그 자리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지금 신교 제자가 위험에 처해 있어 신규교주로 명하노니 모든 신교의 능력을 동원하여 신교제자를 1위로 수호하여 데리고 오도록 하시오. 그는 신교의 제3대 교주가 될 것이오. 네, 알겠습니다. 장로들이 머리를 숙여 예를 표하고 신교 충동원령을 선포하고 대박을 1위로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한 명령을 모든 신교제자들에게 신규 전달하였다. 신규교주는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는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신교의 교주로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 생명을 다한 것이었다. 그의 입가에는 마지막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안도감과 대박에 대한 기대감으로 옅은 미소가 끼워져 있었다. 취지소로서는 갑자기 몰려오는 두려움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도 BMF의 수장으로서 어느 정도 영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무언가 일이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세계 정복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술을 한잔더 비우고는 무거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대박이 도전에 성공하고 신규의 교주로 곧 등극하리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이제 신규의 거센 공격이 개시될 것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다. 휴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새벽동 서울 터미널 근처의 PC방에서 대박은 천일화의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라씨, 우리의 사랑이 피어난 곳으로 오세요. 거기서 기다릴게요.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일화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들어온 것을 보았으며 그것이 대박의 거심을 알았다. 당장이라도 추격자를 따돌리고 대박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암살자가 될 수도 있는 추격자를 달고 대박에게 갈 수는 없었다. 일화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방을 나섰다. 역시 추격자 몇 놈이 일화의 뒤를 따라왔다. 일화는 서대문 경찰서 강력반 김영사를 찾아갔다. 아무리 추격자라 하더라도 감히 강력반 형사실까지 따라올 수는 없었다. 김영사님이러가김영사를 부르자 김영사는 미소를 지으며 일화를 맞았다. 아니, 천별호사님이 이두추한 곳까지 어떻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미행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래요? 그런 문제라면 제가 해결하지요. 일단 여기에 우리 형사들이 비상시에 출입하는 출구가 있으니 그리로 나가세요. 내가 혹시 미행이 계속 붙는지는 뒤에서 봐드릴게요. 김영사는 형사 중에서도 의리가 있고 실력이 있는 베테랑이었다 일화는 김영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미행을 따돌리고 산으로 향하는 버스에 오를 수가 있었다 그날 황혼이 칠 무렵 이라는 산사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대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대박이 바깥으로 나왔다 일화는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대박은 그런 일화를 꼭 안고한 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감미로운 키스를 나누었다 산사에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대박과 일화 그리고 노승만이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나의 불빛도 없는 산사에는 욕망의 불빛도 거짓의 불빛도 두려움의 불빛도 그냥 어둠 속에 묻혀버리고 그냥 무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동안 주신 탄생신화를 함께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